영감을 떠나보낸 지... 어... 20년... 순마 오빠!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었어. 난 아직도 참 영감이 그리워. 미안해요, 영감. 영감의까요 다시는 안 뽑기로 했는데, 노 류비 외부 지절라우마도세개승 순전, 보만이 울려 퍼질 것이다. 시즈프 데스 수라 업데이트 여섯 개의 검을 쳐라 검은 사망 모바일. 이 예. 헬멧도 수라 시작했어. 어? 아 지금 60 레벨 달성하면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해준대야. 어? 아이고 이따 게임에서 봐.